놀래 아, <웃음> 네 이렇게 하면 얼굴이 놀랜다 <웃음> 결국에는 다 오빠도 같이 해주고 해서 표현력이 많이 늘고 또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맞는 말이에요 어, 예쁘다는 제가, 말 진짜 많이 해주고 오늘도 만났는데 아 너무 예뻐서 못 전화 보겠다 <웃음> 맞서어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어 초기에는 진짜 많이 내가 해주세요. 제가 엄청 어려워했어요 사실은 진짜 어 나,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맞나 이 여자분이 진짜로 그 <웃음> 정도 로 제가 뭔가 받아본 사랑을 받아본 느낌도 사실 별로 없었지만은 그와 동시에 뭔가 표현하는 경우도 없었어요 일상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여경님이 많은 거를 변화를 시켜줘가지고. 저도 이제 제 속에 있던 여러가지 <웃음> 네. 귀여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웃음> 이거 좋다 <웃음> 여경님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점여경님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음... 바뀐 점 있을까? 일단 뭐 아까 나온 얘기도 맞는데 제 스타일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많이 바뀐 것 같아 일상에서 약간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을 찾게 됐고 여경님을 통해서 이쁘게 표현, 표현하는 거 상대방한테 알리는 그런 표현법? 그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사실은. 네. 표현 방법을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음.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느린, 느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표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오빠 웃음도 되게 많아,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사실은 몰라서 뭐 표현도 못하고 이랬는데 점점 이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저 크리스마스 때아 뭐하고 놀지 크리스마스 때 오빠 뭐할까? 크리스마스 즐겨야지 맛있는 거 먹고 <웃음> 아, 어디 가는지 아, 모르겠다 아, 못 찾겠다. 오빠 주량 물어보셨네 방송 때 음. 저녁에 얼굴이 빨갛더라고 네. 아 근데, 근데 저, 제가 음, 한 번만 휴이. 대답할게요 첫날에 있죠 첫날에 제일 처음 날에 첫날에 첫날에 음. 오빠가 만취하셨어요 <웃음> 비밀이에요 만취하셨어요 <웃음> 만취했어요 비밀입니다 <웃음> 근데 오빠 원래 주량은 어떻게 돼? 주량은 막잘 먹고요 뭐 소주 두병세 병은 먹고 첫날에 근데 분위기 적응한다고 제가 좀오버페이스라하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먹고 그날 이후로는 안 먹었습니다 <웃음> 얼굴이 빨간 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방송으로 음. 싫어하는 사람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대처하는 자세 러브데이에게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오빠 전문이에요 오빠는 진짜 마음에 선함이 가득 차신 분이라서 적이 없어요 적이 그래서 늘 오빠 너무 닮고 싶어 저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러브데이님의 질문 오빠가 어떻게 대처해? 오빠 진짜 긍정적이잖아 <웃음> 되게 긍정적이시고 오빠를 빗대어서 말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대처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오빠는 되게 사람에게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부터 보시더라고요. 장점을 보고 어, 그 단점이 아무리 있더라도 이 장점으로 그 단점을 이렇게 눌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는 굉장히 존경심을 항상 표현해요. 와, 오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선한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고 보통 오빠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 너 어떻게 해피해 약간 잊으려고 해? 잠깐은 잊을, 잊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계기가 꼭 생기더라고요 음. 내가 노력을 하든 아니면 우연한 계기 그때를 이제 나는 잡지 그때에도 뭔가 싫은 사람을 이렇게 누르지 않고 그런 기회가 생기면 잡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이 사실 인생에서 제일 인격 형성에서 제일 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사랑 뭐 아래 직원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네. 그런 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깨우친 게 커가지고 그래서 좀 자제 저 자신을 좀 자제하고 좀 참고 지나다 보면 좋은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봐 가지고 결론은 예, 저를 표출해서 싫은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다기보다도 좀자제하고사면은그 사람도 좋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서로 뭐 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대하다보니까 응, 긍정적으로.. 저희 장거리 데이트 비용 지출이 상당할텐데 각각 몇할 정도씩 부담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사실상 오빠가 좀 오빠라는 이제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데이트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사주시고 많이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여주시긴 한데 제가 어느 순간 오빠가 너무 많이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오빠 우리 그러지 말고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해서 같이 쓰자라고 해서 지금은 연애 초기 때는 조금 오빠가 많이 저를 위해서 약간 배려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넣어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뭐 기차를 끊어야 된다 할때 공용 통장으로서 돈 쓰고 그래서 초기 때는 조금 오빠가 많이 저를 배려해주셨고 저는 그 배려가 어, 너무 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 통장을 만들자 해서 공용통장에서 같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솔로 출연료를 받았을 때에도 한 번에 네. 이렇게 같이 모아서 그걸로 데이트도 하고 저희가 조금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음. 네. 오 요거. 답변 드리고 싶은 게 있대요. 아! 아. 자랑하고 싶대요. <웃음> 자기가 한거 자랑하고 싶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자랑도 하고 싶어서 아, 아, 사실은 예. 여경님 생일 이제 7월 8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가 생겨서 욕심이 있는 어,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거를 하자 해서 이제 한우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어줘서 되게 좋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명절 연휴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갈비찜. 제가 또 갈비찜도 할줄 압니다. 네, 요리를 할수 있는 남자라는 거. 여경님 안. 아 근데 진짜 ]인가? 맛있어 진짜, 아, 네. 진짜 맛있었어. <웃음> 여경님 저 맛있게. 저 사실 어. 진짜 갈, 첫, 첫 음식이 <웃음> 스테이크였는데 아,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실 한입 먹고 사실 떠르르 울었다 <웃음> 오빠 고마워요. 면서 눈물 안 보고 떠르르. 되게 다정하셔가지고. 알다시피 다정하시고 되게 선하시고 근데 너무 감사해서 오빠 너무 맛있어! 그래서 눈물을 두루루 <웃음> 흘린 적이 있어요 음, 요리남이라는 거 자기 예. 자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웃음> 자기 자랑입니다. 음, 맛있는 걸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충분히 준비된 남자다! 예. 아 그리고 그말 하고 싶어요! 되게 오빠랑 만나면서 어, 영철님이 차분해서 재밌을까라고 음. 물어보시더라고요저 <웃음> 솔직히 배꼽 빠집, 빠집니다. 유머코드가 너무 잘 만나서, 맞아가지고 너무 잘 맞고 오빠도 가끔 저의 이제 돌발행동, 텐션 같은 거 거기 되게 오빠도 많이 웃어주고 음. 그래서 저희 안 맞을 것 같잖아요 배꼽 빠져요. 근데 알죠? 제 3자는 어, 쟤네 왜 웃지? <웃음> 쟤네 왜 웃고 있지? 근데 저희 둘만 아는 개그가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어, 근데 오빠 어깨가 넓어서 자꾸 삐져. 아 그래? 아, 와내 그래? 어깨가. 아니, 농담이야. 어깨가 놀래. 아, 자꾸 아니야, 얼굴이 놀래. 이렇게 하면 얼굴이 놀랜다고. <웃음>